저랑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마에에라고 있잖아 어떻게+ 어떻게 당신의 그 몸속과 외인과 꽃바람이여 9일 오후 방송된 미스터트롯2에서는 메들리팀 미션에서 미스터 뽕샤인을 127점 차로 이기며 1위에 오른 꿀벌즈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이날 꿀벌즈는 대장 박지현과 강재수, 송도현, 성리, 장송우로 구성됐습니다. 카라허니 위, 달달 상큼한 무대에 이어 남진 당신이 좋아에서는 동생 꿀벌즈 송도현과 장송우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했고 뒤이어 조승구 꽃바람 여인으로 형님 꿀벌즈, 박지현, 강재수, 성리가 등장했습니다. 아찔한 섹시함으로 관객들을 취하게 만든 형님 꿀벌즈의 이홍기는 저는 박지현이라는 친구가 오각형 밸런스가 있다면 이 오각형을 완전히 채운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감절함 내 맘이 없 그래서 은떨 달려 눈이 깊어져 아파. 멍 차서 슬퍼 와역안 전하 게너하 나만의 아니, 아니, 하 라고, 이 잖아 모른 척 하고, <웃음> <왠> 싶 어도 뻔 <웃음> 하고, <웃음> 신의 그몸짓나날 <웃음> 위한 사랑을 그리며 섹시한 <웃음> 그대 가슴이 터질 듯한 담배 연기 <웃음> 세월의 약사랑일까 영혼을 갈고 여인인가 한 모금 한 긴가 한 잔의 샴페인에 되어버렸어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 나만의 사랑